네, 알겠습니다. 네, 저희 플래시 퍼포먼지 말고 네. 사진은 맞춰주실까요? 지금 영상 그냥 놔두니다네네열 10시 39분 생이고요. 네. 빵. 감사합니다. 힘들었겠다. 네. 마감 네. <웃음> 채취하고 네. 다시 올게요. 예.